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박성입니다. 그, 방금 직전에 그 업로드한 동영상, 럭시오, 우두머리 럭시오 잡긴 여기서 이루어졌죠. 그 다음에 또 초반에 아주 유용한 포켓몬 해야 될 게, 있, 잡을 게 있는데, 자, 여기 거목의 전장을 가시면은, 텔레포트 쓸게요. 여기 사마자를 잡았던 곳이죠. 여기 이렇게, 바로 뒤로 살짝 보시면은, 그, 맵에는 안 나와 있는데, 여기 쭉 가신 뭐 터널이 있어요. 여기를 뚫고 가면은 우두머리 대구리가 나오는데 우두머리 대구리 포획하는 법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말을 타고 달리십시오. 쭉 달리면은 여기 위에 길이 있어요. 이쪽 이쪽 길이 이어진 거거든요. 이쪽 길을 쭉 갑니다. 그 우두머리 럭시오는 레벨이 40인데 우두머리 대구리 레벨이 30이어서 지금 이성단원이잖아요, 저희가.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배구리를 주력으로 사용하다가 삼성 단원 찍고 대구리랑 럭시오 그리고 추의 잡을 잔만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새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은 중반은 뭐 거의 뭐 그냥 프리패스로 다 뚫어버립니다. 그리고 여기 동굴을 들어가시면은 그 위치는 일로 텔포에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무세 터널. 귀여운 알통몬들이 있어요. 세 마리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잡기 쉬우니까 좀 이따 잡는 걸로 하고 레벨은 다15 이정도 되네요 잠시만요 일단 무시를 하겠습니다 무시를 하고 쭉 가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막혀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처음에 가신 분은 쭉 내려가면 여기 막혀있어요 어? 그러면은 이 생각 들거예요 어, 여기 어떻게 가지? 막혀있는데? 간단합니다 이제 그바위격주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 개구리도 그렇고 이 대구리도 그렇고 이런 애들 꼬마들도 그렇고 이런 애들 한 마리씩 잡았을 거예요. 가셔서 저희가 그 광석 캐고 나무 열매 캐듯이 알버튼 눌러주면 됩니다. 그럼 포켓몬이 가서 부셔줍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다는 거 말타고 좀만 달리, 달리면 은쭉 가시면 돼요. 지도는 위치는 여입니다 이쪽이에요. 달리시면 은 저기 뭐 하나 보이죠? 대구리 잡아 보도록 할게요. 대구리 같은 경우 땅이나 격투 물풀그 속성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이 친구도 지능이 낮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살금살금 가가지고 근데 뭐 들킨 거 같아요. 지금 위에 른거 같아요. 일단 허리 찔렀고요. 뭐 들킨 거 같은데 배트는 예랑만 됐네요 일단 레벨 30대구리기 때문에 간단하게. 안 죽겠죠? 가있게 강공을 한번 준비해보기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죽겠지, 설마? 그죠그죠 단단해요. 이 우두머리 대구리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.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돼요, 초반에. 진짜 이게, 진짜 게임이 수월해져, 이거 하나 잡으면. 강공 한번더 쓸게요, 안 죽을 것 같아요. 효과 굉장한 만안 뜨면, 은 어, 나이스. 오히려, 오히려 나이스입니다. 이 정도면 이제 잡을만 하죠?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럭시오를 꺼내줍니다 럭시오가 이게 꿀팁인데 제가 왜 이걸 먼저 잡았느냐 이 친구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제가 말을 안 들어도 레벨이 높고 방어가 높기 때문에 몸빵이 됩니다 그러면 헤비볼로 좀 잡아볼게요 럭시오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몸빵용으로 쓰시면 좋고 예, 후반부에 실전 기용을 하신 분 아, 내바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랑은알바 아니고 버텨줍니다 못 버티네요 에이. 못 버티는 그로 판별이 낫고 그냥 럭시오 안 들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있는 포켓몬 다 희생시켜가지고 한번 잡아본다는 느낌을 해볼게요 한대더 때리면 빨간 피가 될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죽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. 아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원래 우두머리가 이렇게 잡기 힘들어요. 아까 그... 직전 동영상에 나온 럭셔널 저도 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 번에 잡은 거여가지고 괜찮습니다. 아직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릴린맨스 뽀얀스 낼름이에요 마릴린맨스 자... 자... 우두머리 대구리, 초에 성공하였습니다 나이스 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두머리 럭시오 우두머리 대구리 이 친구들이 굉장히 초반에 좋다는 것 잠시만 초반에 굉장히 좋고 그이 친구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것은 주위를 내려가시면 이쯤에 우두머리 잔만보가 있어요 녹화 여기서 종료하고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